보고먹은 고구마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근데 충동 구매도 안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있저 아, 충동 구매 안 하죠? <웃음> 제가 필요했거든요? 저거는 진짜 필요했어요 운명처럼 발견을 했네요 어.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던 이거 이름이 빠뚱이래요 빠뚱 Hello. 조형들이 다 빠뚱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뭔가 있나? 오붓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시장이에요 진짜로 지금 코로나여서 사람이 없긴 한가봐요 그죠? 네. 여기 제가 쳐봤을 때는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오 이런 거 되게 이쁜데? 응. 보여요? 귀여워 이거 봐봐요 이런 거 귀엽죠? 2만원2 0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얹어 줬어 깎으면 된다 깎으면 된다고요? 얼마나 된다고요? 15,000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15,000원 만팔아팔 만팔팔 계상 아, <웃음> 확실하시네 장사할 줄 아시는 사람이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호구 먹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저 이제부터 이거 메고 다닐 거예요 어머 저것도 귀여운데? 오쿠렐레인가오쿠렐레네 네. 우크렐레? 귀여워 네. 25,000원? 근데 가으면 돼요 아.. 근데? 원래 사실 깎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약간 깎는 문화도 재밌긴 한것 같아서 근데 충동구매도 안 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아저 충동구매 안 하죠. 안 하는데. 저 원래 시장에 오면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데안 사면 큰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아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아라라라라아라라아아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아라라라라아 오깨 오깨 오깨 콜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이거 두개두번해 가지고 제가 필요했거든요. 저거는 진짜 필요했어요. 제가 흰색 가디건이 진짜 필요했는데 운명처럼 발견을 했네요. 어. 내가 아까 노래 부른 게 그거라고. 헬로. 강아지. 헬로. 이모트 이모트 건 잡아라. 나나나 이거라. 몰 브라파르 <웃음> <되게, 웃음> <수락에, 수락에. 웃음> 브라파르다. 에? 피라르다 에? 브라파0다 에? 이라파르다 에? 브라파르다. 에? 브라파르다. 에? 브라파르다. 에? 브라파르다. 에? 브라파르다. 에? 오 <웃음> we like, we like 서비스. 아싸!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살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나봐요. 아까 저기서 샀으면 큰일 날뻔했어. 난 스폰청을 막스폰청은 엄청 웰렐 사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 딱 있네. 바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고 싶은 거를 아주 그냥 탁탁탁 진행되게 다샀어요 어, 근데 이것도 이쁘다. 하나도?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저의 이런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사람이 한명 있어서 다행이요 아, 이제 그것만 사면 되겠다. 제가 여기 온 이유. 트렌디셔널 어디 봐야 되잖아요. <웃음> 아 이거 가방이 다 이쁘네 진짜 이쁘게 이쁘다 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 원피스 또 이런 더운 지방에서는 원피스 입어줘야 되거든요 이쁘것 같아요 그쵸 어르신가 요아야뭐잘히지 요즘에... <웃음> 뭐 않겠어? 전통 의상을 사러 오고 한건 맞는데 지금 이게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전통 그 치마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트라이 할수 있지? <웃음> 음 거의 뭐 입는 <목소리> 게 한복보다 더 힘들어 이게 입는 게더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나 전통 의상을 사고 싶긴 한데 그걸 사러 사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 의상을 하나도 못 사고 근데 <목소리> 나중에 사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럴까요네 이거 어떠세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응, 예뻐요 그죠? 렇 여리 마카시 여리 마카시 여리 마카시 어떡하죠? 전통 옷을 사러 오기로 했는데 전통 옷은 못 샀고 아, 옷 하나? 옷을 했래? 네. 아, 네. 가방까지? 이거를 혹시 충성 구매라고 하나요? 네, 괜찮아 원래 그 외국에 나오면 은충성 구매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여행이 뭐겠어 그 힐링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티티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 다 저희가 아침 4시부터 3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이동하고 밥 먹고 찍고 그쵸? 맞죠? 음... 원래 가기로 했던 마지막 코스, 이제, 루압 커피를 먹어보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쯤 하고 쉬고, 그래서 쉰 다음에, 수영하면서 저녁에 좀 놀고, 좀 힐링하면서 칠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관리 첫 날인데, 너무 좋아서 지금 여권 잃어버리고 싶거든요. 아, 오늘 충동 구매를 또 했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짜잔! 그리고 이거 세트 세트 세트 세트로 샀어요 제가 이거를 카디건 살짝 보수적이신 분은 힘드신 하늘하늘한 원피스 또 겟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정작 사려고 했던 아, 전통 의상은 사지 못했고요 오늘 그냥 어, 충동 구매로 이루어진 쇼핑이었지만 저는 아, 만족합니다 이따가 수영하게 되면 찍을게요 아니저 이제 좀 쉴게요 아녕내 공주라도 좀된것 같아 너무 기품있지 않아요?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그네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되네요. 그네는 뭐.. 어쨌거나 2인 1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티키 어디 갔지?